여러분 기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다른 유튜버분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 체인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같이 여기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아 이제 누나님, 문안님. 누나님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네, 아아 <웃음> 약간 어떤 분을 주로 하셨죠? 저는 뷰티 패션을 좀 컨텐츠로 하고 있는 네, 네. 그리고, 아니, 유튜브 유튜브네 <웃음> 아니 근데 유나 님이 영상을 보 깜짝 놀란게 유나 님이 0 2학번이야 아, 맞아 아, 02학번? 아, 이2학 어, 어? 어, 아, 그렇죠. 02학번 생일인 아, 네. 더 충격.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주민번호 0으로 시작하겠네요? 네, 02. 네, 아, 그렇구나. <웃음> 제가 11학번이거든요. 너무 <웃음>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아, 혹시 아직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이제 <웃음> 우리의 나이차를 입고서 오한 스타일 <웃음> 체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공고 <웃음> <웃음> 맞나요? 잘한다. <웃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룩을 네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뭐 사항별로 이제 네 가지를 바꿔서 입을 건데 일단 첫 번째가 데일리, 두 번째가 휴가, 휴가가 아, 크니까 이제 네. 마지막될까요아 그럴까요? 탁탁. 어, 어 좋아요. <웃음> 데일리, 휴가 그리고 운동복, 미팅룩 이렇게가 해네 가지 룩으로 스타일 체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웃음> 네. 데일리룩. 제 네, 데일리룩은 요거입니다. 딱봐도 아 어, 네. 어떤 무인지 알. 약간 편한 느낌. 네, 조금 약간 핫한 그런 네. 느낌. 오, 오, 오, 네, 꾸안꾸 그런 느낌이 강하고 네. 싶어요. 너무 어, 좋아요. 저는 이제 너무 어쨌든 완전 편하게 있는 그런 룩은 아닐때 그냥 저는 요새 컬러가 많은 분들을 되게 선호해 가지고 깜찍한 공주. 깜찍한. <웃음> 아 프릴. 그럼 한번 이거 갈아입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입히는 <웃음> 거 맞나요? 어... 렇게맞는데 네. 제가 여기 하나 포인트 알려드리려면은 이안 열어놓고 입히지 아 여기를 묶어요꽃아 이거 게 해요. 네. 아양아꽃아 양아리 꽃향. 아 양아리 꽃향. 아 양아리 꽃향. 아 양아리 꽃향. 아리지않아요오리아 양아리 아아 이제 네. 유교거리라서 이렇게 가수인가 여기 어머 유아님 아이돌 아니야? 아 이런 아, 머리 같 <웃음> 너무 잘 어울려 금발이랑 어머 그리고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웃음> 여기 아니, 얘는 <웃음> 원래 <웃음> 팔이 너무 이렇게 찡해 아, 심지어 생각보다 미사크가 진짜 잘 <웃음> 어울려 <저러워. 웃음> <웃음> 좀 괜찮아 아, 네. 아, 근데 이런 네. 프릴 포롤로한 이런 네. 커프 소매 같은 게 네. 집에 네. 정말 없거든요. 아, 전, 첫, 첫 경험 보내줬어요. <웃음> <웃음> 약간 이상하다. <나. 웃음> <웃음> <멋있다>. 뭔가. <웃음> 이렇게 해서 데일리 룩한번 입어봤고 이제 다음 룩 다음은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버니까 아, 미팅브를한번 입잖아요 아. 좋아요 저 미팅룩은 이것입니다 저희 쪽으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미팅룩인데 좀 약간 너무 애기처럼 입고 갈수 없습니다 오 시밀 룩 같은 것 같은데? 좀입어볼까요네 좋아요 잠깐만 입고 볼까요미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미팅룩 어. 와 너무, 미팅 룩 너무 예쁘다 너무 예다 미팅보다 같아요 진짜. 너무한 <웃음> 아, 생각이 너무 진짜. 어, 반등절로 섹시해 보이어요 반등절로 섹시해. <웃음> 네. <웃음> 제가 진짜 구두를 진짜 안신어가요 아. 유나님 구두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 스틸레토 로섹시하 직적인 그런 이미지를 볼수 있게. 깔끔하게. 그런 힐를좀 많이 신으시요어네 어, 구두 같은 거 좋아해. 요 음. 어. 저는 이렇게 구츠를 준비를 했는데 나석하게도 아, 안 보이셨어요 <웃음> <안> <웃음> 아니, 아, 아니, 왼발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이 아, 종아리 네. 살이 낑겨요. 왼쪽은 음. 들어갔는데, 오른쪽은 음. 안 들어가도 그런 아, 진짜. 너무 응.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목이. 나시, 이건 뭔가이게 목에다 빼놨건데 아, <웃음> <이렇게 웃음> <피난 건데>. 아 <웃음> 목이요. 이렇게. 네, 맞아요. 목걸인 맞아, 맞아. 음. 뭐 줄. 음. <웃음> <웃음> 그니까요. 아, 혹시 아, 이건 이거 이렇게 썼요 아니, 섹시하 아, 이렇게. 조금.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아, 예, 두 개나? 노출 네. 아,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좀 노출 좀 한단 것 같다. 아무래 <웃음> 아, 근데 여름이니까. 음, 여름에 봐주시는 걸로. 옛날에는 런닝 같은 거 네. 많이 한강이나 네. 네. 길 따라서 근데 네. 이제 코로나가 그렇기도 하고 좀더워지기도 하니까 헬스장 많이 가는데 헬스게임? 못맞나 가. 저도 집에서 홀트를 많이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특별하게 하는 게 롱보드를 탔어요 보드를다고잘 타지나요 근데 이제 보드를 탈때 웃는 음. 오 음. 음. 음. 저는 정말 저거 헬스 헬스장 가는 게 가지고 어우야 어우야 요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어 아들안 <웃음> 근데 <웃음> 키님은저보다 <키워맨은 웃음> 키가 좀달라그거도우리 <웃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거다 파란색이 <웃음> <웃음> 진짜 섹시해요 섹시장 가면 <웃음> 되게 예쁜데 맞춰놔도 <이제> 있냐고 한거 같아요 예쁜는중한거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이거 약간 이 레깅스가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라인 잡아어요 맞아 요 이게 네. 여기 골반 어, 음. 여기 패드가 더 열려있거든요 키티을 잡아주거든요 아나사이 아니야 근데 운동할 때는 <웃음> 별로래 네. 그냥 일상적인 이유? 약간 레깅스 많은 자 사람들 그런 데 입기 좋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여까지 입고 왔고요. <웃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여름이니까. 휴가로. 준비를 했죠? 저희, 이번 2021 휴가로 한번 보실까요? 아, 어, 좋아요. 어저 어젯. 같이 생겼지 여름이 어, 왜 이렇게 천이 별로 없어? 이거 보시면 또 봐. 아, 좋아요. 아주 멋진 오르기입니다. 엄청 만날 것 같아요, 진짜. 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거 볼까요? 아, 너무 섹시한 모자태 어때요, 여러분들? 흘러선 거 같아. 그리고 제가 구두를 진짜 안 주는데,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웃음> 이게 이에비스탱해서 지금 맞아요. 이게 고센인데 너무 힘드시 것 같아요. 제가 아, 이번 여름은 좀 핫하게 네. 입을 수 있는 제가로 런셔가로 네. 준비했고요. 잠깐 주는 거. 제가 이런 게 취향이 거무근한 뽕스하고, 언발란스하고, 섹시한. 네. 와, 진짜 <웃음> 잘 어울리니까. 감사다 저도 어떨가요 저는 이렇게 컬러, 트리스컬그런 아, 아, 느낌 오, 맞아요. 맞아요. 원단도 그렇고, 컬러도 약간 상큼하게. <웃음> 그리고 이제 약 진주 목걸이로 오, 배치해가지고, 오, 목이 좀심심하잖아 데일리로 예쁜데 핫하면서 되게 편한 그런 느낌 응, 응. 꾸안 꾸안 응막그 진짜 꾸안 꾸 느낌 윤나님은 어떤 했지? 제일... 저는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던 네. 그 운동룩 아네 로드 탑색을 때었 아, 네. 그런 룩을 아, 네. 너무 잘울렸어요감사이랑다체를 보겠습니다 아, 잘 진짜...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스타일 체인지 한번 해봤는데요 아, 저 진짜 새로운 <웃음> 스타일 많이 도전해봐가지고 <웃음> 좀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옷장에는 진짜 하인드, 블랙, 그레이, 그런딱 무채색 계열만 해도 네. 돼. 이런 클로풀한 옷을 입게 되고, 그 명광이 뭐 있나? 아, 아, 아 너무 흉터면 진짜. 저는 약간 바즈. 너무 칭찬 파티다. <칭찬가지로. 웃음> 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스타일쉐이즈 한번 해볼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